캣티를 샀어요 오늘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엄청 커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해? 일로 좀 나와봐 애기 때부터 애들이 너무 잘 놀고 뭐혀주면서서로막귀여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빨리 돌리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망고 그래 그래 그래 올라왔어 차이거 너무 잡아줘잡아야지 그래. 그렇지 찾다오 그래 그래 오오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더 찾았다 찾았다 어. 내려 아이고 어우 아 뭐가 요렇게 생긴 휠하고 이 바퀴가 돌아가서 바퀴 위에 요 휠이 딱 걸쳐져서 아주 간단해요 둘이서 들어서 요렇게 그냥 얹기만 하면 돼요 어, 모지 그래! 모지 올라오는 거야! 장난감이 멈췄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장난감은. 여기서! 오케이! 잡았 떨어졌어? 떨어져도 방석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좀 놀랬나 보다. 놀랬어? 오 모찌한테 추려줘야겠다. 잘한다 모지 우리. 이제 요령 생겼나 보네요. 오, <웃음> 어, 됐다. 그래, 됐다. 그렇게 뛰는 거야. 보여드렸습니다 와, 이제 잘한다. 멋지얘도 신나해요. 안나 좀. <웃음> 가지고...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체력 방전이야. 못지. 물 먹어야 돼. 못하겠어 이제? 어, 못하겠어. 힘들어. 그렇지? 새로운 선수. 망고 선수. 재밌나 보다 뭐지 수염 수염 봐봐 와. 수염이 지금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지금 수염이 전부 앞으로 쏠려 있네 빨리 들어와. 리와 너무 지아오오 망고 오, 찾았다. 망고. 망고. 뛰어 뛰어 뛰어. 와와 와.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웃음> Right. <laughs> 같다. 장난 쳤더니 후배네.